다 함께 힘을 합쳐 살 만나는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열리는 축제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시고 즐겨주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그리고 기쁜 마음을 드립니다. 10년, 20년, 30년 이가양동에서 중요한 가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될 것을 제가 확신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